지고 내 영혼 연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어서 더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자비 주님을 기다려. 날새우서 조산내 우뚝 서리 날새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워심 나강하게 하네 날새우서 모든 것할수 그런 삶은 없으니 흔힘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어서저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새우터 저 찬의 웃뚝철리 날새우터 풍랑가운데도 함께 허심나 강하게 하네 날새우터 모든 것할수 날새우서 첫사내 웃도 서리, 날새우서 풍랑가을에도 함께 허침나강하게 하오. 날 세우자 모든 것할수 있네 오늘 말씀을 전하셔 주실 강사목사님은 시흥사랑의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장대 수 목사님이십니다. 주제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. 나오실 때 할랄,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